컨택 포인트 얘는 누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난해하죠 뭐가요? 컨택 포인트를 찾기가 그 컨택 포인트 컨택 포인트는 뭐를 위한 거예요? 연결을 찾기 위한 컨택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미 인지가 돼요 뭐가요? 손가락으로 손목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 다른 걸 찾죠 그게 중심 연결이에요 자 다리 뒤로 하나 뻗어 보세요 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밸런스예요 이게 밸런스예요 뭐가 밸런스예요? 왼쪽 다리를 들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웃음> 무게중심을 실어 놓는 거 옮겨 놓는 거 이런 걸밸런스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밸런스를 옮기라고 해놓고 지가 그렇게 시켜놓고 뭐 골반을 뭐 이분하게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골반 이분하게 하려면 중심 근육을 써야 돼요. 그 뭐냐면 오딱 손실하면 여기서 좀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자 근데, 근데 지금 뭘로 해결해요? 척추의 구부림, 체중심을 이동함으로 해결하잖아요. 뭘로 해결해야 돼요? 얘를 눌러서 아까 지은 선생이했던 것처럼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면 척추를 보세요 자, 눌러요 체중을 여기다 실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리가 뒤로 가죠 그러니까 앞뒤 앞뒤로 해야 돼 좌우로 하는 게 아니라 가요 척추를 보라 그랬죠. 그죠? 척추가 아까보다 덜 플렉션 됐죠. 네. 그니까 힘을 자기가 막더 더 쓰고 더 쓰고 더 쓰면서 앞쪽으로 척추를 플렉션 시켜놓으면 네, 척추에 무리가 되는 거죠.